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집에서 캠을 켠 이유는 내일 있을 플로깅 때문인데요 몰래길 20코스로 플로깅을 해볼 생각입니다 플로깅이란 이삭을 줍는다는 뜻인 스웨덴어 플로카업과 영어 단어 조깅의 합성어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조깅을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운동으로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플로깅을 위한 준비물을 챙겨볼까 합니다 첫번째로는 쓰레기를 담을 쓰레기 봉투 그 다음에 쓰레기를 줍다가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손을 보호해줄 수 있는 장갑 그리고 쓰레기 봉투를 보관할 에코백입니다 마지막으로 목마를 때마다 지구별 약수터를 통해 물을 챙길 수 있는 텀블러까지 챙겨둘게요 준비 마쳤으니 다음날 일어나서 플로깅하러 출발해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8시 47분인데요 저희는 올레길 20코스를 걸으면서 쓰레기를 꽉 채울 때까지 플로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평까지 어, 유명한 커피 브랜드까지 와 지금 지금 9시 20분 정도 됐는데 쓰레기를 벌써 거의 한반 이상 반이상 채운 것 같습니다 혹시나 몰라서 20리터까지 가져왔는데 2 0미까지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예쁘네 근데 마침 쓰레기가 보입니다 어쓰레기 너무 많아 쓰레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들은 다 분리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아 <웃음> 쓰레기가 너무 많아 아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